안녕하세요 엠종입니다 아무리 작은 낚싯배라고 해도 선박은 캠핑카보다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박에서 납산 배터리를 쓰셨죠? 인산철 배터리를 선박에 적용해보고 싶은 선주님들이나 조선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댓글에 카카오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배터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조선소 사장님이나 선주님이 계신다면 이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튬 인산철배터리는 납산 배터리보다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쓸수 있고요 관리만 잘하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기간으로 따지면 인살처배터리는 납산 배터리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는 몇 달만 사용해도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살처배터리는 1년이 지났을 때 용량이 10% 정도 떨어지고요 3년이 지나면 용량이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20%에서 용량이 더 떨어지지 않고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산철 배터리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납산 배터리보다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배터리에 구멍을 뚫고 톱으로 자르고 불구덩에 넣어도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는 캠핑카에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고요. 배선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선박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업체나 선주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설치를 못하시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 설치는 힘들어도 현지 배터리 설치업체와 연계해서 설치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업 영역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선박 배터리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배터리 제작 원가에 AS 비용만 추가해서 배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선박에 설치된 배터리는 2년간 무상 AS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출창 서비스는 힘들고요 배터리를 떼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셋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라면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배터리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요구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박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분,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과 한라인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얼만큼의 배터리가 필요한지, 배터리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선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설치되는 곳의 환경은 어떤지 혹시 배니까 바닷물이 콸콸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배라면 우리는 IoT와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선박에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해보고 싶은 배터리 설치업체 조선업체 선주 여러분들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